안녕하세요. JC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똑띠 제품으로 찾아왔습니다. 가르트의 똑띠인데요똑띠란 뜻은 프랑스 말로 거북이 등껍질이란 뜻입니다. 이 케이스를 보시면 18K 와이골드 인데요. 약간 튀어나와 있죠? 토노 형식의 시계입니다. 먼저 전체 샷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브일리언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많이 있고요. 시계줄은 이렇게 아주 샤프하게 검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사용 제품이고요. 이렇게 디버클이 있고요. 뒷모습을 보시면 작지만 시스로 백입니다. 그리고 안에를 보시면 오토매틱이고요. 이와 같은 시계입니다. 그럼 다시 정면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먼저 케이스는 18K Y골드이고요. 케이스의 크기는 이 좁은 쪽이 28mm 그리고 러그를 포함한 위와 아래가 34mm 입니다. 그리고 두께는 7.6 이고요 이쪽을 보시면 크라운이 거꾸로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오리지널 다이아몬드 이고요 버클을 보시면 디버클 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제품입니다. 열면 이렇게 까르띠에 18K 750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는 w h i t 이고요 뒤에 가죽과 시스루 백 시계 심장이죠 r 귤레이터가 이렇게 열심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수는 30m 이고요 생활방수 정도 되고 최대 파워 리저브는 40시간 입니다 정면은 이렇게 로만 숫자로 되어있고요 색깔이 좀 다르죠 이렇게 블루엔즈 카르트의 특징입니다 엄청 럭셔리한 똑뒤 여성용 시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까르띠의 똑듀 18K 와이골드의 오리지널 다이아몬드 세팅 작지만 수동에 최대 파워 위저브 시간은 40 방수는 30m 되는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짠!